저희 원팀 인사했습니다 Just One! 안녕하세요! 원팀입니다! <목소리> 네! 안녕하세요! 저는 원팀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로비입니다 네! 저는 원팀에서 레을 하고 있는 망개 정훈입니다! 랩파번 보여주세요! <목소리> 랩한번 보여달라고요? 네. 모두 사람들로 점프다가 데이! 오늘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! <웃음> 야! 야!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원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재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원팀에서 보컬과 중간 역할을 맡고 있는 진우라고 합니다. 네. 네번티 팀에서 랩을 하고 있는 워스러비셔 보이 BC. BC BC라고 합니다. 저탁드립니다세 <웃음> 번째 미니 앨범 3번. 원으로 들어왔고요. 이제 타이틀곡이 Make This잖아요. 네. 자,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우리 정은 씨가 저희 Make This는 일인식과는 다르게 완전. 절제된 섹시미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은 뭐죠? <웃음> 네? 절... 아네 어, 어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요?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저희 원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맥디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. 네자 <목소리> 그러면 그 짧게 매팜 꺼내주세요 기서 나오는 차분하게 Take it slow, my lady 급할 거 없어 이 밤이 지나 내일 밤이여도 위키버스 그렇지 걱정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웃음> 타이, 타이! 타이비! 타이비. 어, 이게...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네, 그래. 그럼... 노래 한번해볼게 네. Make this so hot yeah. I'm in uh, sun, ah, i n o with you 저희 팀의 막내 정입니다아라 t v 를 하잖아요 보이스크 굉장히 많죠 해야죠 춤 한번 이제 퍼포먼스는 너희지니까 네, 해야죠 저희가 코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. 어떤 코너가 가장 기대했나요? 저는 뭐 지압판 지금 가위바위보 진 사람 지압판 그맨 아래 정할래요 아, 아, 아 잠깐만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가위. 와 <웃음> 안내면 진거 가안내바진 거. 성훈이 성훈 성훈이 성훈이 말좀 불리지마 아아! 저는 저는 네. 저는 네. 오, 네. 우리 정훈이 네. 애교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아아! 아 네, 앞으로 원팀의 이제 계획이나 포부 같은 거 얘기해 주실 분 우리 막내가 포부로 한번 말해볼까요? <웃음> 아 그래요. 2020년에는 예능에 많이 나가서 저희 원팀의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야 방금 많이 기다렸어요. <웃음> 오 방금 한번더 못했어요. 네, 그럼 어. 앞으로도 저희 원팀은 이제 무대에서 엄청나게 멋진 모습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예능 같은 곳에서 이제 색다른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. Just One! 원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